안녕하세요. 또모 황예은입니다. 지구의 기억이라는 미디어 아트 전시가 열리는 이곳에서 오늘 클래식과 국악 그리고 실험음악의 사이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 장르의 연주자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DJ가 비트를 낼때 자신 있는 비트가 나왔을 때 나오셔서 즉흥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 룩입니다. 네, 저는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박상훈입니다. 다행음을 전공하고 있는 김재승진입니다 네, 저는 드럼을 추고 있는 드럼 서진입니다 저는 작곡가 현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클래식팀 서광석 침로 정도는 정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지금 수 예술 악기들이 과연 이 트렌드에 함께 발맞춰 갈수 있을지 한번 오늘 이 사이퍼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이퍼 시작하겠습니다. you <laughs> 아야 천년간 기와집을 내 숨쉬로 흘리다가 부그러질것 떨어져 이병신이래야 쓰니 병이더러 물은 들게 호랑이 쓸개가 좋다 거기로 호랑이 진짜 못하고 호랑이 다았으니 네가 있지 호랭이냐 쓸개한번못죽었냐 도랑이 신거 있느냐 비수듬 드는 갈로 이 호랑이 배갈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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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비한 사이퍼가 모두 준비됐는데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처음 사이퍼라는 거를 넷넷에 있는 어, 오늘 보여줘 라는 프로그램 같은 <웃음> 그런 거에서나 봤었지 실제로 이렇게 해보기는 처음이었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플래식은 지금 처음이라 많이 떨렸는데 너무 재밌었던것 같아요. 어, 뭐 그리고 저희 오늘 새 장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비빛를 알맞게 선곡해주신 지지해분께 녹화해 한번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오늘 이렇게 실용음악과 국악 그리고 클래식 세 장르와 함께 사이퍼를 진행해보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사이퍼를 진행한 공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매년 10월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주간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시아문화주간은 아시아의 패널들이 모여서 함께 창작하고 제작한 많은 작품들을 나누는 숙제의 장인데요. 이 행사를 기념해서 또 모두 한번 사이퍼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공감아시아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